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 삶은 달걀을 나눠줍니다. 이를 가리켜 일명 부활절 달걀 영어로는 e a s t e 라고 하는데요. 서구권에서는 이 달걀을 순순히 곱게 내주는 게 아니라 사방 천지에 꽁꽁 숨겨놓고 이를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셉이 프로그래밍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스터 에그의두 번째 의미 개발자가 프로그램 안에 숨겨놓은 비밀 메시지라는 뜻이 탄생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주로 게임 쪽에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영화와 음반 서적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 바로 공포영화 속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이스터 에그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과연 어떤 기발한 이스터에그들이 숨어 있을지 잔뜩 기대해 주시고요 달콤살벌한 영화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으악. Yes. Yeah. 새벽의 황당한 저주는 에드갈 라이트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이 돋보였던 코믹 좀비 호러물입니다. 원제는 션 오브 더 데드 제목부터 조지 로메로 감독의 시체 3부작을 야무지게 패러디한 작품이죠. 뜨거운 녀석들, 지구가 끝장나는 날과 함께 에드갈 라이트 감독의 코르네토 3부작 중 하나이며 새벽의 황당한 저주는 그 중에서 딸기 맛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러닝타임 내내 좀비 영화를 애정하는 감독님의 팬심이 영화 곳곳에서 드러나는데요 가장 먼저 풀치의 레스토랑 이탈리아 호러 영화의 거장 루시오 풀치를 의미합니다 대표작으로는 비욘드와 좀비2 등이 있으며 몰드 호러 팬들 사이에서 레전드로 손꼽히는 감독이죠 또한 극중 쇼니 근무하는 전자제품 매장의 이름은 포리 일렉트릭인데요 이는 조지 로메로 감독의 시체들의 새벽에 등장했던 켄 포리라는 배우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쇼네집 앞마당에 출연했던 이 여성분은 다름 아닌 랜디스라는 가게의 점원이었는데요 이 역시 런던의 늑대인간으로 유명한 존 랜디스 감독의 이름을 차용한 것이었죠 참고로 이 장면은 특수분장사 릭 베이커의 작품으로 아카데미 특수효과상을 받았던 부루의 명장면입니다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80년대 비급 정서가 듬뿍 담겨있는 프레드 데커 감독의 1987년작 영화 죠 나이트 크리프스는 외계에서 온 우주 민달팽이가 인간의 몸에 침투 숙주로 삼은 인간을 좀비로 만들어 대대적인 습격을 일삼는다는 내용 의 sf 호러 영화입니다 참고로 이 우주 민달팽이 설정 은 훗날 제임스 건 감독의 슬리더 에서 그대로 오마주 되기도 했었 죠 어쨌든 이번에 소개해드릴 장면 은 바로 이 부분 화장실 벽을 보면 오, 몬스터 스쿼드 라는 말이 써 있는데요 이는 1 9 7 0년대 방영되었던 tv 시리즈의 제목으로서 원래는 프레드 데커 감독의 소소한 팬심이 담겨있는 가벼운 장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뒤 놀랍게도 프레드 데커는 몬스터 스쿼드의 극장판을 연출하게 되었고 이는 뜻밖의 예언짤이 되어 영화사에 길이 남게 되었죠 hey 한편 이 작품 역시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반가운 분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주인공인 크리스 로메로는 좀비 영화계의 전설인 조지 로메로 친구인 제이씨 후퍼는 텍사스 전기톱 박살의 토브 후퍼 여주인공 신시아 크로넨버그는 플라이와 스캐너스의 데이빗 크로넨버그이며 끈질기게 외계인을 추적하던 레이 카메론 형사는 타이타닉과 아바타 등을 연출한 제임스 카메론 그 밖에도 존 랜디스와 샘 레인 스티브 마이너의 이름이 영화 속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호러영화를 애정해온 찐팬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던 매우 흥미로운 이스터에그였달까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흥미로운 소재와 제임스완 감독의 뛰어난 연출력이 돋보였던 컨저링 시리즈. 여기에는 세기의 커플 퇴마사로 유명한 워렌 부부가 등장하는데요. 카톨릭 계열의 엑소 시즘을 펼치는 워렌 부부의 특성상 악마를 퇴치할 때는 반드시 이름을 알아내야 한다는 설정이었죠. 이 편에서는 박진감 넘치는 비주얼에 수녀 악마가 등장, 시종일관 전투적인 갑툭튀를 시전하며 온 극장 안을 팝콘과 비명으로 버무려 주셨는데요. 극 중에서는 거의 끝에 가서야 간신히 이놈의 이름이 발락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사실 발락의 이름은 영화 초반부터 워렌 부부의 집안 곳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로레인의 뒤쪽으로 보이는 하트 장식물을 살펴보면 러브라는 글자에서 유독 v자만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그 아래쪽으로 alak 즉 발락의 이름이 풀로 쓰여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창가에 놓여 있는 장식물을 통해 발락의 이름을 볼수 있으며, 주디가 만들고 있는 목걸이 장식, 그리고 로레인의 서재까지. 정말 제대로 작정하고 싹다 까발리는 뭐 굿단 느낌이랄까요 게다가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발락의 프리퀄을 다룬 더 넌에서도 프렌치의 자동차 번호판을 통해 다시 한번 발락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쯤 되면 오히려 못 알아채는 쪽이 더 신기할 수도 있겠네요 <목소리> 어차피 죽을 놈은 뭔 짓을 해도 죽게 된다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남기며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역대급 우울증 유발 영화죠.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죽음 에 이르게 한다는 신박한 연출 방식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데스티네이션 속 등장인물들의 죽음은 얼핏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우연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화 속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미리 예견해 주는 장치 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영화 초반부 절대 자리를 바꾸지 말라는 의미로 목을 매는 제스츄어를 취했던 토드는 이후 자신의 집 욕실에서 빨래줄에 목이 감겨 죽게 되고 흐리한 버스 그림 앞에 서 있던 테리는 가장 흔해 빠진 공포영화 클리셰와 함께 버스에 치어 즉사 빌리는 유리창에 비친 비행기의 그림자가 얼굴을 가로지르자 이후 얼굴의 절반이 날아가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알고 보면 참 단순한 힌트 들이지만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가 매우 쏠쏠한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편 이후의 메시지들은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조지 로메로 감독의 2005년 작 랜드 오브 데드입니다. 2004년 자신의 작품을 리메이크한 새벽의 저주가 흥행에 성공하게 되자 이에 자극을 받은 조지 로메로 가 무려 20년 만에 내놓은 속편 이었죠. 세계 각지의 좀비들이 창궐하여 멸망 직전에 놓인 세상 여기 피들 러 그린이라고 불리우는 부자들 만의 지상 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포획한 좀비들을 대상으로 인간들의 엄청난 만행 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그중 포토존을 담당했던 이 좀비들이 바로 이번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이들의 정체는 새벽에 황당한 저주의 주연을 맡았던 사이먼 페 그리고 감독인 에드가 라이트였는데요. 워낙에 이두 사람 모두 조지 로메로의 광팬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출연을 요청하여 이런 장면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릴 적 우상과 함께 한다는 것 진정한 성덕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한편 샘 레이미 감독의 작품에서도 매우 유명한 자동차 이스터에그가 등장하는데요 그의 데뷔작이기도 했던 이블데드의 오프닝 씬 주인공 애쉬 일행이 이쁘게 생긴 노란 자동차를 타고 등장합니다 차종은 1973년식 올즈모빌 델타 88 모델이며 샘 레이미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후 이 자동차는 이블데드 2편에서 보란듯이 재등장하고 한편에서는 무려 개조 차량으로 변신 시리즈 내내 큰 활약을 펼친 뒤 이후 샘 레이미의 여러 작품들 속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안티 히어로 영화로서 뛰어난 완성도를 선보였던 다크맨 피아노 리브스 주연의 오싹한 스릴러 영화 기프트 샘 레이미 특유의 B급 정서가 돋보였던 드래그 미투헬그밖에 스파이더맨 3부작에서도 빠짐없이 등장 샘 레이미의 시그니처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참고로 페데 알바레즈 감독이 연출을 맡았던 이블데드 리메이크에서는 오리지널과는 또 다른 색상의 올즈모빌이 등장 샘 레이미 고유의 이스터에그를 한번더우마주하기도 했었죠. 사실은 왔어요. 다크타워 희망의 탑은 스티븐 킹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원작의 볼륨이 매우 방대한 만큼 등장하는 이스터에그 또한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여기 폐허가 된유언지에 쓰러져 있는 이 건축물에는 그것 시리즈에 등장했던 삐에로 괴물 페니와이즈의 이름이 붙어 있으며 이 흑백 사진 속에 보이는 건물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에 등장했던 오버룩 호텔의 전경 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세인트 버나드는 쿠조에 등장했던 개와 동일한 종입니다 역시나 잠깐 등장했던 장난감 자동차는 영화 크리스틴에 나왔던 플리머스 퓨리 소설 미저리스 차일드는 영화 미저리에 실제로 등장했던 책이며 이 장면 위쪽에 보이는 1408이라는 숫자는 영화 1408에 등장했던 귀신들린 방의 룸 넘버입니다 정말 이스터에그 대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분량인데요 이 모든 이스터에그들은 전부 스티븐 킹 원작의 영화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팬 서비스 하나만큼은 인정해 줘야겠죠? 나이트메어 1편 조니 데뷔 연기한 글래는 숫자 10이 쓰여져 있는 티셔츠 를 입은 채 잠을 자던 중 그만 프레디의 희생양이 되고 마는데요 이후 스크림에서는 시드니의 친구 테이텀이 이 티셔츠를 입고 등장 역시나 죽음을 면치 못했으며 2011년 나이트메어의 리메이크작에서는 크리스라는 여성이 이 숫자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영화 사일런트 힐에 등장하는 미드위치 초등학교는 SF 호러의 고전인 저주받은 도시의 배경과 이름이 같습니다. 2019년 리메이크 된 공포의 묘지 후반부 마을로 향하는 도로 중간에 대리의 이정표가 보이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리는 영화 그것의 배경이 되는 마을이었죠 한쪽은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스펙타클한 마을이고 다른 한쪽은 박진감 넘치는 삐에로 괴물이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과연 어느 동네가 더 무서울까요? 에들레이드의 이웃이었던 쌍둥이 자매의 죽음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 속 명장면을 그대로 오마주한 장면입니다. 다음은 데드 사일런스의 하이라이트 부분, 화면 아래쪽에 스쳐 지나가는 이 인형은 영화 소우 시리즈의 마스코트인 빌리인데요. 이후 제임스 왕 감독의 2010년작 인시디어스에서도 또다시 빌리의 얼굴이 짜잔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뭐 애착인형이라고 봐야겠죠? Live or die. Make your 비대칭으로 쪼개진 쌍쌍바 마냥 엄청난 쇼크를 안겨주었던 문제의 영화, 아리 에스터 감독의 2019년작 미드소마는 스웨덴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한여름의 축제를 다룬 충격과 공포의 오컬트 호러물입니다. 극중 새로운 5월의 여왕이 되어 마을 사람들로부터 격한 축하를 받고 있던 주인공 데니. 이때 뒤에 비치는 산의 형상에서 뭔가 기괴한 형태가 보여지는데요. 이는 사실 영화 도입부에 등장했었던 제니의 자살한 언니와 같은 모습입니다 뭔가 이스터에그 하나조차도 미치도록 살벌한 느낌이죠 사실 이 작품에는 이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스터에그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나머지는 다음을 위해 살포시 아껴두기로 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작정하고 만들어본 이스터에그 대잔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